어. 어, 어, 하이구 반갑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 등급표 기대해도 될까 뭐 이렇게 뭐 오래되긴 했나? 등급표 한번 짜긴 해야 되겠지? 새로운 페스티벌도 나왔고 뭐 이런저런 신캔들 신기한... 있고 한데, 많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랭킹 정도 최근에 좀 많이 좀 달렸거든요. 최상위 티어들 구경 좀 하고 있고요. 뭐 랭킹 1위 하는 곰이랑도 이런저런 덱 얘기들 나눠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출발하기 전에 등급표에 완전한 정답이나 있을 수가 없겠죠. 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티어는 SSS, SS, 양 S, A. 요 정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SSS. 첫 번째. 크게 이견이 없죠? 암멜 입니다 뭐 그냥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는 뚝배기 브레이커 버프가 사이즈로 미친 듯이 세지는 최강의 단일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여차하면 전체를 다 썰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막강한 전체 관통기를 가지고 있죠. 일단 필살기가 준비되면 버프하고 자세 같은 거다 풀어보고 그냥 뽕 때리는 굉장히 강력한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옛날처럼 1위막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지금 현재 1위는 누군가 같아요. 굳이 대답 안 하면 날 죽이겠대요. 안매 어. 자, 다음. SSS. 두 번째. 각성 킹입니다. 아, 이게 뭐, 소개하는 순서가 2위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순서에 조금에 최대한 좀 담아 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SSS에서도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만큼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인마 볼수록.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선턴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가자. 셔스리볼. 로로로로로자 이번에야말로 지키겠어 빠크당빠크당빠크당 이게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거기다가 필살기 쓰면 어떻게 된다? 부스크당 280만. 이런 데미지까지도 모를 수 있죠 뭐랄까 암멜의 빛이 살짝 가려진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각 킹이 선턴을 먼저 잡았다? 암멜도 그냥 지우개처럼 지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강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SSS 세 번째 갑니다 할로윈 고서입니다 자 방금 그렇게 킹이 날뛸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할로윈 고서의 랭업이라든지 개성빨도 다 있다 그죠? 어 정말 최고의 서포터다 자 다음 SSS 네 번째입니다 더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형님 모두 쉬.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지만, 이제는 한네 번째 정도에는 소개해야 되지 않나. 최고의 1인 살상러지만, 음, 이제 최고가 너무 많다? 자, SSS, 다섯 번째입니다. 연옥단입니다. 나온 지좀 됐지만, 여전히 최고의 페스티벌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통도 미친 듯 하구요. 피통에도 아군들이 막 턴마다 실을 막 해.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기폭을 한번 찢어볼까? 확 실을 찢어보면 막 애들 막다 트집어가지고 막. 어? 그러다가 갑자기, 야, 니 뭐, 보마? 뭐? 내 피사기는 임마, 파열이야? 수전쟁이로. 빡카오 자, 다음 SSS 여섯 번째 소개 해 드릴 캐릭터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형, 이거 SSS 올리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제 생각입니다. 표산하기 쿄 이 정도 급수는 아니거든, 얘가, 솔직히. 근데 이 정도 급수인 것 같아. 이뭔 개소리야? 쿄는 완벽히 하드한 카운터가 있죠. 스카티가 서있고 이러면 쿄는 그냥 독입니다. 쿄를 안쓰는 게 낫죠. 발렌타인메라뭐 이런 캐릭터를 써버리면 쿄가 이제 쓰레기가 돼, 쓰레기, 그때는. 그거 없다고 봤을 때. 그 캐릭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잘안 만나지거든. 저격당하는 거 아니면. 아니, 개성이 이게 내가 보기좀 너무 센것 같아, 개성이. 아군 턴 시작심, 마다, 어? 이게 한 번만 했어도 활용할 때가 많은데, 아군 턴 시작 시 마다 적군에게 세턴 동안 점화를 두개 부여하니까 중첩이 되는 거지, 막. 그 점화 효과 한 개당 아군 영웅에게 주는 피해를 5% 감소시켜야지, 우린 또 단단해져. 그리고 성물도 막 갖다 뿌렸잖아, 해야 됐거든. 적군 한 명에게 무작위로 점화 두개 더,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네개 붙이 뿐인데, 시작하자마자 돌았지. 그러면서 이제 지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불이 많이 붙은 상태한테 공멸 때릴 때는 서브 딜러 역할도 하고요. 불의 사나이, 구산하기 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SSS, 일곱 번째, 처형, j 알드처째 이제 주로 이제 서브에 들어가 있다 그죠? 어, 적군한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한 개당, 아군 영웅 기본 능이치3씩 증가, 총 24포, 기본 능이치다올라가뿐는데 켜랑 같이 쓰면 어떻게 된다? 첫턴 시작하자마자 6개 다 걸릴 뿐이니까 불이. 뭐, 그러다가 뭐, 지가 이제 좀 서브에 있다 티나와주지애 때리도, 아, 사발이 잘 때리잖아, 요마 절삭으로. 스킬 구성도 나쁘지 않아요. 소멸도 있는데, 이성부터는 바로... 고르필사기 견제까지도 해볼 수 있는 볼수록 사기네 어. SS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SS로 내려간다고 하여 s s s 랑큰 차이가 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SS 첫 번째 캐릭 출발합니다 페이엔입니다 신규로 나온 페스티벌 캐릭터다 그죠? 최고의 딜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 탱커야. 도발이 있는 탱커인데, 지만 탱커가 아니라 아군들까지 다 끌어올려주는. 그런데 요거를 톡톡 던지는데 딜이 상당하다. 일성팀 9만 나왔는데 스택이 쌓일수록 일성 한방 치는데 10만 나오고 이런 거. 여사로 볼수 있는 그런 친구죠 뭐 삼성기가 떴다? 진짜 이거는 앞멜 버프 잘 받아서 앞멜이 때리 뿌는 그런 어떤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뭐 필살기 이 4칸 이상이었으면 필카까지 있는 유틸까지 겸비한 SS 두 번째 패서입니다 패서의 무서운 점은 이것 때문이죠 잭 라이트 어. 랭크 2 이상 스킬 못 쓰고 갑자기 버프가 안 써지는 요거하고 해변멀리라고잘 활용하면 지옥의 덱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운용하다 보면 좀 약간 급하게 필살기를 막아야 될 때도 있다 그죠? 2성 이상 써주면 필살기랑 버프 다 막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필살기가 이제 4칸 이상이면 팍팍 쥐어지 필각을 합을 수도 있고 어떤 유틸에서 정말 기가 막힌 친구? 약간 쓰는 사람에 따라 저 같은 사람하고 좀안 맞지만 근데 이런 걸또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완전 미치쁘게 하는 거. 최강이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카당. 자 SS 세 번째 꼬마 멀린입니다. 막강한 살상 노죠 SS 네 번째 마가리우드입니다. 무지막지한 버퍼인데 잘 갖춰지고 나면 살상까지도 지가 해뿌는 SS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릴리아 단 성물이 있을 때 기준이고요. 성물 이 있는 크리스마스 릴리아 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뭐 대난투든 랭킹전에서도 AI로 막서 있을 때도 어 AI도 되 되게 겁나 부담스러운 친구. 우리가 이제 디버프 많이 걸려 있으면 진짜 겁나 세게 막 일성으로 야 선물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막툭 던지는데 막 대가리가 박살나고 그리고 이제 전체기로 소멸기잖아. 막뭐 할구 소멸기로 생각하면 안 돼. 할구 소멸기는 허 퍼퍼퍼팍 애그 유틸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어소멸기가 괜찮아 이제 아프진 않을 거야 간다. 퍽스득 퍽스. 팍스 하는데 막쉐이 이거 니가 카킹이가 막 이런 그런 느낌. 조만간 제가 또택 하나 선보일 텐데. 이번 새로 나온 엘레인이랑 카킹이랑 크리드. 보여줄 때가 있어. SS 여섯 번째 여신 엘리입니다. 정말 여엘이 기절 잘 갖춰져가지고 견제 막 당하면서 이마 보막 채가지고 막 견제해가지고 오, 운용이잘 풀릴 때는 진짜. 어, 초충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박치지. 여길한테 당할 때. 그런 느낌. 자, SS7번째 선멸 멜리입니다. 어느정도 많이 좀 핑글도 떨어지고 자주 안 보이긴 하지만 만약 한 번씩 갑자기 선멸을 만났다. 그러면 어, 부담스럽죠. 갑자기 때리기가 좀, 좀 부담스럽잖아. 못 죽일 것 같으면 못 때릴 것 같은 느낌? SS8번째 큐 자크. 제가 큐 자크를 조금 약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잘 쓰시는 분들 진짜 겁나 잘 쓰지. 잘쓰는 분들. 이게 또 절삭, 절삭 피해라가지고 상당히 매서울 수가 있고, 특히 연반대같이 세대 생명력이 막증가있다 뭐 이런거는 이제 겁나 잘, 더잘 때리죠. 거기다 필각, 기본적 필각이 또있겠죠 자, 그럼필상에 나가면 이제 단일 한명은 깔끔하게 목이 떨어질 정도로 세게 때리는데, 거기다 시면까지, 시면까지 깔아본다. S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에 있는 캐릭터들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SS 이상으로 봐도 될 정도로 하여튼 아, S들은 다 s 야간데 엄청 셉니다. 자 s 가볼게요. S 첫 번째 카르미엘 무지막지한 어? 변태스러운 방대에주로 들어가는 거죠. 미친 방어형 캐릭터인데 필살기가 방어력 비례 데미지라 가지고 겁나 방어력 높은데 뻑 때는 진짜 이 올킬을 내뿔수 있는 무 지막지한 폭 탓 넣기도 합니다 그죠? 자 S 두 번째 가겠습니다 캐몰루나입니다 네, 이거 잘 쓰시는 분한테 걸리면 SSS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스킬 두장쓸 때마다 적군에게 공부를 걸어보는데 호, 미친 개성이지 사실 세개 쓰면 은 필살기 기지증가까지뭐못시키게 하지만 주로 두장 써서 공부를 계속 유지하는 게더 좋죠 제법 세도를 매섭게 아사바리도 때리고 공부를 걸라고 썼는데 필각도 계속 시키는 그래서 패만 잘 뜬다면 상대를 아 공격 스킬 쓰지 를 못하게 만드는 누나죠 이 누나가 계속 그렇게 해주고 아까 패서 같은 애가 버프도 못 쓰고 이러면 카드가 다새 까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자 다음 S 찬드라입니다 정말 뛰어난 반격납니다 자기 세게 맞으면 그만큼 또 세게 반격을 때리는 차단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고요 자 다음 S 에밀리아입니다 에밀리아가 이것도 잘 쓰시는 분들한테 걸리면 진짜 울고 싶어. 게임 끄고 싶지. 깜빡하고 때리다가 얘두대 때리면 갑자기 빈결 걸려. 렸 특히 각킹 같은 거할 때. 각킹이 랭업 봐서 찰악, 때리는데 두장 때리는데 상대가 안 죽었다. 근데 갑자기 각킹딱빈결돼버린 거지. 그리고 이 좋은 소멸기도 가지고 있고. 자, 다음 메스 체리엘입니다. 체리엘도 정말 매력적인 반격로죠. 반격 데미지 상당히 세가지고 노발하면서. 자, 그러나 막 널리 두루두루 쓰이기에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하고요 이제 딱. 가 초진덱 썼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반격러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S 캐리보 가드. 일단 필각이 있는 데다가 다른 애가 맞아도 쳐 날라가는 반격기. 뭐 세진 않지만 계속 누적해서 맞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특히나 성물까지 끼고 있으면. 자세 더 두렵죠? 그리고 이게 상대에서 피가 제일 많은 적군한테 모든 능력치 20% 깎아보는 그런 개선을 또 가지고 있죠. 특히 연반덱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는 텔입니다. 자, 다음 에스 에칼 아스입니다. 이마도연반덱에서 정말 잘 활약하고 있는 도발러다. 자, 다음 에스 코인 고서입니다. 할구의 개성을 발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고서지 뭐, 고서. 자 랭업에다가 공불이라는 무지막지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A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A 첫 번째 로스트베인 멜리 아, 어쩌다가 로멜이 A까지 내려왔는가. 로멜이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로멜은 여전히 무서운 핵폭탄입니다. 로멜이 나왔는데 좀 옛날 캐릭터다 하고 잘못 건드리다가 한방 날라오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캐릭터긴 합니다만은. 어, 요즘 이제 뭐 암멜, 각킹 필살기 이런 것들은 보막 뒤에 숨고 막 버프 뒤에 숨어도 다 걷어보고 박살내거나 연방꺼도 뭐 버프가 있어. 그럼면두 배로 박살내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친구는 이비기라는게 보막 뒤에 잘 숨으면 제대로 터질 수없고 없 수도 있네 그죠 여러분 막상 얘기 듣고 보니까 좋은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로멜을 내가 등급을 내린다는 건 정말 감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계속 요즘 PvP 할때 로멜 만난 적이 있나 생각해 봤을 때 로멜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시험마다좀 다르겠지만 근데 계속 로멜을 s s 막 S를 준다는 거는 내가 너무 감성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아 다음 라멜입니다 라멜 자석도 이런 상으로는 그죠 필살기의지를 이렇게 많은 애들 거를 지도 복사해가 받아 가지고 갑자기 색깔이 확진가 이론상은 이런 그래. 이런상은 그런데 만나본 적 있냐 말이야. 가끔 서브에서 한번 나올 때가 있기는 최근에는 그것조차 는못본것 같아. 자, 에이,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근력 아서입니다. 이마도 성물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로멜보다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얘가. 암멜한테 버프 올려주려고. 자, 다음 A. 코인멀린입니다이 누나는 뭐, 진짜 옛날 캐릭터인데. 이 필살기 한칸 증가한다는 이 개성은 대체불가라가지고 필살기 덱 쓰면 무조건 또다시 나타나는 누나. 자, 그 다음 A. 봄 엘레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캐다, 그죠? 애매한 듯 좋은데 딱 그런 정도예요 어, 제가 처음에 썼을 때 이제 좋은 키네요. 나쁘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좋은가 했을 때는 또, 뭐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딱 그런 정도야, 임마. 그러나 상당히 좋은 덱들이 지금 몇개 있거든요. 제가 리뷰할 만한 게. 그것까지 좀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선물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분들은 굳이 투자를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자, 다음 A 뮤드시엘입니다 아마 이 개성 하나 때문에 아직도 많이 씁니다 차라리 로메일은 안 보이도 일마는 종종 보입니다 투급 낮은 상대 방어 관련 깎아 놓고 순삭시키려고 하는 덱에서 아직도 쓴다 다음 A 코인메라입니다 이 좀비 개성 때문에 일마도 종종 활용되, 활용되곤 하죠 다음 A 시그루드입니다 잘생겼고 강탈하고 잘 때리고 자, 다음 A는 작은 날개 킹입니다. 이 성물 만들면 꽤 쓸만하다고 할 합니다. 그래서 성물 만들고, 엘레인도 성물 만들고 이러면 꽤 쓸만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카킹 쓰면 되는데, 그냥. 자, 다음 스에스타로스입니다 정말 매서운 카운터로 애들 때리는 데다가 이 친구의 그 개성이 이렇게 도발로 자세 잡는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친구죠. 서브에드 들어있어도 발동되고 아군 영웅이 자세했쓰면 디버프 해제되고 디버프 면역이 돼가지고 아군이 어떤 자세를 잡았을 때막 기절시켜서 푼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을 또 제공합니다 자 오늘 등급표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제가 이제 등급표 짝 봤을 때 지금 소개해드린 정도만 해도 상위 쪽 캐릭터들이죠 아주 또 좋은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고그 밑에 이제 P 밑으로는 막 제가 B C, D, E, F까지 있거든요 뭐 F 같은 데는 뭐 드루이드 핸드릭슨이나 B지어 이런 애들이 라고 보면 되겠고요 B 정도에 누구를 제가 포진해놨냐면 대표적으로 보자면 어, 라그나로크 멀린 정도 B도 완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소개를 못해서 그렇다고 라그멀린 A로 놓기에는 아까 A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죠 확실히 라그멀린이라든지 뭐 코인드롤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에스카노르 형님이라든지 뭐 트위고, 할록시 이런 정도 C 정도 가면 이제 진짜 옛날 캐릭터 나태킹 요 정도까지 가게 되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 되겠고요. 거의 A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A까지만 해도 진짜 좋은 캐릭터들만 소개해드렸다 예,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란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댓글로 교류하는 장이 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 바이!